암살자만 사실 죽었어도 좀 쉽게 가는 5, 거긴 한데 4, 3, 2, 1. 이거 한 마리 좀 해주세요 단상 좀천천히 들어가도 돼요 좀 여유 있어요 단상 컷딜 조심, 딜 조심하고 딜 조심하고 브레스 브레스 방향이 좀 저쪽으로 됐네요 먼저 가시면 안돼요 1초 5초 브레스 복거예요불꽃폭 오시고 브레스까지 복거예요 3초 남았어요 3초 자원 모으시고 그레스 오르소 한번만 해주시고 길좀더해야돼요 5초 남았어요 5초 딱 맞아요 이거 딱 맞아요 됐고. 불사조 마무리 1조 출발하고 불사조 마무리 불사조 대상자 빙글빙글 돌아주세요 이거 바닥 때문에 은찬이님 그냥 단상 나오세요 그냥 단상 나오세요 어 됐다 됐다 평벌 됐다 불사조 피좀 맞춰서 잡아주시고 됐고 이동할게요. 딱, 딱 좋은 것 같아요. 블러드 지금. 화염망토 3초. 사술사 마무리. 질풍 바깥으로. 암살자들 잘 모아주세요 대상자들 암살자 좀잘 모아주세요 애들 정리 잘 되게 지금 80% 지금 힐업 좀 빠르네요 힐업 천천히 해도 돼요 힐업 좀 천천히 하고 쫄 정리해도 돼요 암살자 위주로 정리해주세요 힐업 스탑 힐업 스탑 어 너무 빠르다 이거 해골 지금 제압자 정리해야 돼요 제압자 해골타겟부터좀 먼저 잡아주실래요? 해골타겟 모이고 해골 마무리 됐거든요 이제 네. 됐어요 이제 하던대로 하면 돼요 불꽃폭발 그 다음에 보드 브레스 좀 넓게 쓸게요 맵이 커가지고 브레스 브레스 브레스 그 다음에 5초 우르솔좀 넣어주시고 물약 안드신분들 드세요 1쪽 1초. 오. 아, 도망가면서 할게요, 도망가면서. 불꽃 폭발. 평온 남았어요, 평온 하나 남았어요, 지금. 지금 평고, 캐통님 평고 하나 있어요. 2조 5초. 평고 좀, 냄새 쪽에 평고 좀. 2조 2초 1초. 불꽃폭발 맞고서 바로 이거만 넘기면 돼요물량 안드신분 드세요 8만 5만 2만 그러니까. 브레스 브레스 이거 좀 넓게 이동해도 돼요 그냥 그냥 좀 상계해도 돼요 불꽃폭발 그냥 혼자 맞던거 하세요 불꽃폭발 그냥 혼자 맞던거 하세요 2%만 무적기 그냥 얼방 얼방 마무리 좀 마무리 좀 5초 5초 5초 3초! 2초! 1초!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손목이나 주면 좋겠다 아.. 오늘도 찐막했는데 잡았는데 아 뭐야 이거 나 왜죽어 나 왜죽었어 네저 피드백 좀 해주세요 아. 네 저도 네 맞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아까 2조회로 넘어간다 한번 말했었는데 제가 다음번에 다음 좀 수정을 해볼게요 저만 좀 넘기면 될줄 알았는데 아, 근데 이게 조금 안정적이가, 안정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뭔가